자 이번에 공략할 보스는 거미여왕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 스펙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옷이랑 장갑 5강 이벤트로 받은 문장 호르는 각각 2강씩만 찍었구요 뭐그 외에 악세들은 뭐 기존에 예전거랑 동일하게 끼고 있습니다 우선 제 스펙은 공격력 66에 영중은 93을 챙겨갔구요 어, 만화 회복량은 19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할 방법은 어, 레벨 다운 그러니까 39레벨에서 38레벨으로 다운시킨 뒤에 들어갈거에요 아 뭐야 이걸 사네 뭐야 체력회복 아 이거 자, 전투에 가셔가지고 조작 획득에 물약 포션 0% 해놓으면은 뭐 물약 소비 안하니까알아두시고요 다시 이트 도전 갑니다 물약 상점 뒷부분에 있는 곳에서 떨어지시면 됩니다 아왜 거기서 공중 탈 곳이 나와 자 100정도는 그냥 떨어지겠죠? 오케이 자, 경험치가 아, 5%씩 깎이니까 한번더 죽어야 할것 같네요 자, 한번더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경험치 4%에서 죽게 되면은 5가 다운되기 때문에 레벨 지금 38로 다운됐죠 이 상태에서 거미여왕 도전을 할 겁니다 자 위치 보시면은 바로 밑에에요. 어 굳이 힘들게 걸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어 활강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거미 여왕 들어왔구요. 자 제가 사용한 스킬 세팅입니다. 화염 장렬까지 켜두시고 어 보호막이나 이런거 꺼주시고 얼음 가시랑 두개만 켜둡니다. 자,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쫄소환 안 되는 버그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쫄은 계속 무한대로 소환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젠 방법이 없어요. 쫄소환하기 전에 빨리 잡아버리거나, 최대한 쫄소환이 하더라도 안 죽는 픽패까지 키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튼하임 진행하기 위한 전투력 측정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이렇게 업을좀 진행한 뒤에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고요. 첫번째 거미가 소환되었습니다 살짝 기로가져서 일단 쫄을 먼저 잡아주고요 다행스럽게도 쫄이 좀 빨리 죽네요 자 만정도 만천정도 넘으니까 생각보다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요리를 제가 안먹고 있었네요 요리랑 주 문서 다 켜줍니다 요거..뭐야 요거, nope. 요거 왜안 크죠 이거는 nope. Nope. Nope. 대략 한 40% 정도 피통 남았구요 저도 한.. 음파게 남았는데 일단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복량 잘 따라가는데 아 두번째 쫄소함 패턴 또 살짝 뒤로 빠져서 골을 먼저 잡아줍니다 아 느려지면 걸려가지고 뒤로 이동하는게 의미가 없었네요 쫄 잡고 지금 피통 부족하죠? 더 싸웠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하면 레벨업 하죠? 레벨업 하면서 피통이랑 마나가 풀로 채워집니다 이러면 또 이제 남은 피는 금방 잡겠죠? 지금 쫄사운버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으니까 레벨다운, 렙다운 방법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경험치가 뭐 50% 60%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바로 깨지 마시고 레벨업을 진행한 다음에 도전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다음 보스는 이제 희귀 무기인 서울안의 마법구를 제작을 한 다음에 도전을 했고요. 전투력은 12,462로 상승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세팅은 다 똑같고 무기만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레벨이 40이 아니기 때문에 희귀 탈 것이 없습니다. 어, 명중이 아직 100이 안 넘는데도 생각보다 딜량 잘 들어가고 있어요 파르바랑 방법이 똑같죠 장판 나올 때 다리 사이 통과하고 또 장판 나올 때 다리 사이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거미 요왕보다는 확실하게 큰이니르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좀 늦었네요 와, 치명타 236? 치명타는 6번 맞으면 바로 죽겠네요. 오통에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오케이. 타이밍 맞게 보호막이 기절 공격 막았는데, 장판 공격을 그대로 들어왔네요. 자, 지금 HP 알람이 떴는데 무시하시고 계속 꾸준히 잡으시면 됩니다. 파르바 공략대처럼 스킬은 두 개만 켜주시고 나머지는 꺼주시는 게 장판 공격 피하기가 쉬워요. 자, 피통이 지금 둘다 아슬아슬 하거든요. 와, 13, 13인데. 오, 뭐야, 왜안 맞았지? 와, 다행이다. 막타, 막타 데미지가 안 들어오면서 잡았네요. 와, 이거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렇게 무가금 12,000 트럭으로 큰 이력까지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